안녕하 여러분, 예님성 t train will depart soon. Please hold the hand up. 승객 여러분, 는니다 주로 표현된 숫자동맥데가 유치하겠으며 중앙로는대와오린돌를 보실 수 있습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t h e t r a i n i a s s a i n o p t e n t h e r a r t a i n o n i s i n between a h e c o n i a t i o n b e w a and n l d i e and n t e o p a o n t e a n d e a You can see h a e n d e Beach, Dupo Island, and k a m a n Bridge on your right. i o t h e right a n s r i g h t